안녕하세요 곤충사료 생산기업 고등학교 2학년 창업가 주식회사 7명 바이오 대표 공희준입니다. 치명바이오는 곤충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 2018년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게 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톱밥을 사용하기도 하고 각자 회사별로의 원재료에 이제 또 각자 회사별 맞춤형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에 이제 그 영양분을 골고루 첨가해서 를 물을 가수를 해준 다음에 짧게는 15일에서 많게는 90일 정도까지 또 업체별로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바로 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재료만으로 이제 생산비를 좀 줄이는 동시에 성능까지 좀 올릴 수 있다는 점또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가 있을 거고 또 생산, 이제 곤충이 덜 죽고 많이 커야 농가의 총소득이 증가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폐사율을 줄이고 이제 생산률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곤충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의 역할도 될수 있지만, 곤충이 산란을 하는 매개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성충들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저희 꺼 사료를 가지고 산란을 하는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제 산란을 통해 나온 유충들로 이제 증체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곤충을 키워가는 과정보다는 제가 직접 만든 사료를 가지고 곤충을 더잘 키우는 거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곤충을 키우는 시간보다 사료를 만드는 시간에 더 많은 할애를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난 후부터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모든 서류에서의 문제점이 항상 많습니다. 금융, 뭐 법인, 세무회계 모든 부, 분야에서 항상 법정대리인이 동반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 본인이 아직 신, 신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대표자는 전데 법정대리인이 가거나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시작했을 때 좋아하는 일이 이제 일이 돼버리니까 좋아했던 취미가 일이 되면 항상 이제 기존에는 안되면 안됐다는 것도 데이터가 됐었지만 이제는 안되면 실패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내가 해내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 오늘 더 일하면 내일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내 회사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좀더 이제 하루 뭐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좀더 재밌게 일하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k s t a r t 1차 예상 결과가 나오고 이제 2차 본선을 준비하라는 그 메일이 왔을 때 그때 열정과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점점 케이스타트업 단계가 올라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탑1 0에 들게 되었고 아무래도 그 상금이 좀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던 상금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실질적인 스타트업의 문제인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비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완주군으로 이전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캐파가 커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4그 years from 라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서 아무래도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많이 넓혔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것 그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힘든 걸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돈만 보고 쫓아가게 되면 정말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면서 더욱 크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젊은 창업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